한번 후, 그대로 옆으로 쫙 누워요. 밑에 다리 밴드 위에 다리 피고 팔베개 쫙 그렇지. 골반 뒤로 무너지지 않게 갈비 손으로 받쳐도 돼요. 윗다리 그렇죠. 포인 해서 업앤 다운 1열개 하나 엔쭉 (5) 섯 (7) 일곱, 2 여덟, 둘, 아홉, n stop. 똑같은데 플렉스 그렇죠. And. 하나. And. And. 셋. And. 넷. And. 갈비. 다섯. 모으고. n 여섯. 둘. 일곱. 2 여덟. 둘. 아홉. 둘열앤다 발끝 포인으로 바꿔서 살짝 골반 넓이만큼만 들어요. 거기서 서클열개 할게요. 작게 하나 작게 둘앤셋앤 갈비 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 리벌스 앤 하나 앤둘앤셋앤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열 그대로 내려놓고 무릎 구부렸다가 밑에 다리를 쭉피세요 그렇죠 한숨 그대로 후 밑에 다리 길게 밀어서 업앤다운 열개 하나, 앤쭉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내려갔다가 다리 들어서 스몰 서클 할 거예요. 업, 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리벌스, 엔, 다열 개. 하나, 엔,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놓고, 둘. 두 다리 모아서 밴드 클램할 거예요. 갈비 옆구리 조심하고, 준비 10개 곱하기 2, 20개. 시작. 하나, 앤, 좋아요. 앤, 둘, 앤, 둘, 셋, 앤. 여섯, 둘, 일곱, 허리 조심하고, 엠, 여덟, 둘, 아홉, 둘, 열개 더, 둘, 하나, 엠, 둘, 엠,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열앤 스톱 다리 펴서 옆으로 반대로 돌게요. 그렇지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리 쭉 펴서 밑에 다리 밴드 그렇죠. 밑에 다리 조금 더 펼게요. 오케이 준비 시작 위로 하나 열개 엠, 둘 엠. 셋둘 네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열 엔다 플렉스로 엔 둘, 하나 엔둘엔세 바닥 터치 안 해도 돼요. 엔네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열엔 스타 발끝 포인에서 골반 넓이만큼만 들어서 서클 작게 열개 엠 하나 엠둘앤 갈비 셋앤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엔, 아홉, 엔, 열개 하고 리벌스, 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그대로 무릎 구부렸다가 밑에 다리 피는 거. 한숨, 후. 그대로 뒷다리 포인트에서 어앤다운 10개 시작 하나 앤둘앤셋앤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열 내렸다가 들어서 서클 10개 앤 하나 앤둘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 열, 리벌 셈,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클램할 거예요. 발끝 포인트, 그대로 준비 시작. 하나, 엔, 둘, 엔,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개 더, 둘, 하나, 엔,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엔, 스탑. 스르르르 옆으로 앉아 일어나요. 그렇지, 무릎 꿇고 앉았다가 엉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엉덩이 들었다가 앤 앉아 요 옆으로 앤 하나 앤업앤둘앤둘앤셋앤둘앤넷앤둘앤 다섯 앤둘앤 여섯 앤둘앤 일곱 앤둘앤 여덟 두손 깍지 껴서 만세. 에 옆으로 앉으면서 스트레치. 에 밀면서 쭉. 에 반대. 쭉. 에 둘. 에 으. 에 셋. 에 둘. 에 네, 그대로 그대로. 팔 풀어서 그대로 앉아요. 손 옆에 짚고 이제 닐링 사이드 씨더업할 거예요. 음. 밴드 그대로 짚어요. 그렇지. 그대로 정강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골반 손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준비 10개 시작 앤 엉덩이 업앤 다운 앤둘 えんだんえんせっえんだんえんねっえんだんえんださえ down んよよえんだんえんえん N んださ down 열, 엔, 다운, 한숨, 한 번, 후~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윗다리 피는 거, 발도 피는 거, 그대로 윗다리 열개 엔,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그대로 다리 가지고 와서 반대쪽 바꿔요. 그렇죠. 짚고 짚고 자리 잡고 정강이 90도로 만들어서 준비 10개 시작 업 다운 둘 다운 앤셋둘앤넷둘앤 다섯 두엔 여섯 두엔 일곱 두엔 여덟 두개더두엔 아홉 두엔열엔 내려왔다가 자 이제는 올라가서 엔쭉 다리 피고 이 다리 팔도 피고 다리 열개엔업엔두 목길게 셋두 넷, 갈비,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야, 엔, 스탑. 그대로 무릎 접고 그대로 엘보 플랭크로 내려갈게요. 엘보 가운데 플랭크. 그렇지. 팔꿈치, 팔꿈치, 발가락, 발가락. 자, 엉덩이 내려놓고 스탑. 골반 트위스트 준비 열개 천천히 시작 하나 엔쭉엔엔셋엔엔넷엔발 그렇게 걸어가도 돼요 미끄러우니까 다섯 엔엔 여섯 엔엔 일곱 엔둘엔 여덟 엔둘 앤, 아홉, 앤, 드 앤, 열, 앤, 스타, 가운데서 스탑, 무릎 밴드 밴드 가지고 와서 애기 자세, 뒤로 스트레치, 후. 앤, 그대로 커드라 패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대로 커드라 패드, 밴드, 그렇죠. 자, 오른 다리 뒤로 쭉 해서 밸런스만 잡아주세요. 오른 다리 뒤로, and 들어서 stop. 골반 처지지 않게, 몸통 처지지 않게, and 가지고 오고, 반대, and 쭉, 허리 처지지 않게, 발끝 길게, 머리 길게, and 다시 아기 자세 뒤로 스트레치 이게 진짜 끝난 거야 쭉앤 스르르르 앉아서 손 앞으로 나란히 손목 서클 앤네 번, 우. 셋. 리벌 스네 번앤나앤두 배집어 넣고 넷. 앤 어깨 손 서클 앤나 엔드 엔드 엔 리버스 엔 나, 엔드 엔드 엔드 두손크로스암 가슴아 고개 서클두 번씩만 할게요. 쭉 엔드 반대 엔드 에손 내리고 가운데 보고 한숨. 흐 잘했어요.